미라클 M70 듀엣 연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일로 발송드린 업데이트 파일을 USB에 담으시고요. u s b 담으신 다음에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아래쪽 USB 포트에 꽂으세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겠습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외부기기 연결보드입니다. 방금처럼 외부기기 연결모드입니다. 하면서 톡하고 소리가 나고 약 10초 후에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에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거고요. 그러면 USB를 빼시고요. 다른 쪽 것도 마찬가지로 USB를 꽂으시고 전원을 켜주십시오. 전원이 켜졌습니다. 외부기기 연결모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약 10초 후에 이 파란색 불빛이 나가면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예. 꺼졌죠? USB를 꼭 뽑으시고요. 먼저 한쪽 블루투스 마이크 매직, 미라클 M70을 전원을 켜주세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것도 마찬가지로 켜주십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이제, 양, 아,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플레이 버튼을, 플레이 버튼을 강제로 꾹 누르고 3초 정도 있으면, 예, 해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양쪽에서 띵동 하고 소리가 나는데요.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를, 찾으면요. 네, 여기 미라클 M70이라고 나오네요. 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쪽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양쪽에서 뾱옥옥 소리가 나죠. 자,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페어링이 돼서 작동이 되는 건데 음. 제가 노래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아무 노하나 틀어 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죠? 들리시죠? 양쪽이 지금 다, 다 나온 양쪽에서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연결이 돼서 양쪽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만 들어볼게요. 들리시죠? 자, 볼륨을 줄여놨습니다. 자, 이쪽을 끄고, 이쪽을 켜보겠습니다. 예, 방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어, 듀엣 연결 어, 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